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 아빠 이분행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뭐 햇빛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좀 많은 날이네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19년 3월 26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한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밤 사이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방향의 방향을 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약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이전 고점 하방을 하방을 시작했던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음 하방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흐름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 이전 하방을 이어서 이런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흐름의 영향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도 대부분 10위권의 종목들이 비슷하게 네,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시총 10위권에 a 이다 a 다 종목이 새로, 어, 진입한 걸볼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트론이 10위에, 어, 머물러 있었고, 어, 에다가 그 밑에, 밑에 부분에 있었나 그랬었는데, 근데 시총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차트도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현재 반등하는 모습으로 주요 지휘선 확인하셔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반등하는 거, 어, 추가 매수 자리 있는지 차트, 캔들 차트로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EOS, EOS 같은 경우도 뭐 박스권 주요 저항선 돌파하는지 이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NB 뭐 종목도 상승 후에 조정으로 주요 지지선 지지받고 네, 추가 매수 자리 있는지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XM 종목이 전일대비 약 28%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률 1위 종목의 차, 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뒤로 WICC와 BTS 종목이 각각 15%, 14% 상승하면서 상승률 10위권 내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상승률 종목 중에서는 뭐 MOAC, MOACO 종목이 어, 과거 주요 저항선 이 부분 돌파하는지 이 부분 확인해,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자리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RVN, RVN 10위권 오전에는 10위권이었는데 지금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상승 후에 주지지선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추가 매수 자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RO, CRO 이 종목이 네,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하락률 24시간 동안 하락률 1위 좀1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주에도 뭐 하락률 1위와 상승률 1위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트가 비트코인이 지난 밤에 휘청거리면서 뭐 그런 영향을 받았던 종목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잘갈때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현재 하락의 요인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락률 종목 중에서는 딱히 뭐 차트로 캔들 차트로 확인해 볼 만한 것들이 지금은 유역 차트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24시간 동안 거래량 1 0위종목입니다 어제 텍스트 브리핑 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일 대비 현재 네오 네오 종목의 거래량이 어,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을 볼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오 코인이 거래량 10위 종목이 없었거든요 뭐 이정도는 크게 변함이 없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네오가 거래량이 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차트 입니다 전일 대비 약 1.5% 정도 시청이 감소하면서 현재 한화 약 2.4조원 2.4조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증시인 S&P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어제 제가 테스트 브리핑에서 어, 이런 이중천장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현재 2784이선을지금 지지 중인데 역시 목표가인 약2764이 부분까지는 네 도달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도달 후에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단기 지금 저점 1봉일봉에서 보면은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피보나치 들림 비율을 작동한 건데요. 다시 한 시간봉으로 보면은. 자 아까 그 말씀드린 어, 피보나스 되돌림 비율에 61.8% 61.8%까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내려온 후에 꼬리 남기고 반등을 한다든가 혹은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종가로는 결국엔 61.8% 2775선 네, 여기서 어, 조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S&P500 같은 경우는 지지선 마지노선 2764선 이 부분 지지 여부를 좀 어, 주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지수는 이페널트 패턴 이런 하방의페널트 패턴 현재 진행 중이고요 패턴의 목표가는 2082선 정도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단기 피보나시 비율로 봤을 때는 어, 38.2% 라인 현재 지지중으로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나쁜 조정 비율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적어도 2113선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 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현재 3838.2%라는 2143, 2143선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탈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2113선까지 어,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인 골드 어, 차트입니다 자 어제 텍스트 브리핑에서는 어아이 정도 부분에서 어저게 보였었죠 네, 천, 그래서 이 주요 저항선인1324 현재 돌파 시도 중에 있고요이 부분은 과거의 뭐 주요 저항 저항 지지 역할을 했던 부분으로 어, 저항이 아마 좀 거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은 이런 거센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네, 역시 목표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가격은 1 1 3 1 3선인 다음 레벨까지 내려올 거고요.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인 1330선까지 네,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30만 비트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어, 현재 거래량의 순위는 달러, 그다음 엔화, 다음 브라질의 헤알,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 유로 이런 식으로 기축 어, 통화 순으로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일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텍스트 브리핑하고 동일하게 F 코인, F 코인 거래소가 현재 어 거의 전체 거래량의 1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어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F 코인 이 거래소의 주요 어 거래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높은 종목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좀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무거운 거래, 거래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거래소 보니까 중국 어 자본이 조금은 어,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비싼과 비트맥스 뭐 이런 순으로 현재 코인을수 통계는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로 보자면 은어 발음, 발음 이 마진거래소인 비트맥스와 발음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트막스 비트막스 거래소가 현재 코인, 코인마켓 코인 통계로 는 1위를 보이고 거래량 1위를 보이고 있고요 어, 코인에서 비슷하게 F코인, 비상 바이낸스 순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어, 코인마켓 통계된 거래소별 어, 통계자료를 보면은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종목이 현재 거래량 1위, 어, 종목을, 달,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 현황 요약입니다. 자, 총 28개의 오실레이터 지표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서 약 14개의 지표가 네, 하방의 흐름 가능성을 보이면서 약한 하방의 흐름을 현재 예고하고 있고요. 특히 이동평균 지표 어, 10, 중에서 13개 지표가 하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아주 강한 하방의 흐름을 네, 그렇게 보이고 있는 현재 지표현황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 어 그래프고요 로딩이 되고 있는데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 주저항선은 요약 3979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 부분 돌파를 한다면은 매물대가 없는 4200선까지 어 쉽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계속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요 저항선 아래로 현재,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 좋게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30일간 비트코인 매물대 기준 주요 지지선은 약 3793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시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일목균형표 4시간 봉 차트로 제가 주시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는 이런 비트코인이 구름대 내부로 들어온 상황까지 어제 마지막으로 봤었죠. 그리고 제가 주시하겠다는 것은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올 것인지, 혹은 여기서 저항받을 것인지, 또는 구름대 하단을 이탈할 것인지, 이 부분을 주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레이팅에는 이렇게 구름대 상단에서 부딪히는, 이런 부분을, 이런 움직임을 저는 레이팅을 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살짝 상방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저 예상과는 다르게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어, 구름대마저 이탈한, 어, 지금 해석으로 보자면 굳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약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지금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름대를 이탈했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저항받았고, 어,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1시간 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기준선, 이 기준선 부분, 빨간색 기준선 부분에 저항받고, 현재, 어, 다시,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그 부분 볼 거,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움직임 이후에, 이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등의 움직임 대비 거래량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량을 줄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한 가격의 상승은 다시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려, 가격이 다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보나치 펜 관점의 10차트입니다. 자, 이 피보나치 펜 상승 추세 기준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강한 그리고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잠깐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죠.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현재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어, 단순히, 이 피부나치 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꽤 강하게 거의 수직 하방, 수직으로, 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한 하방의 흐름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저 부분, 그니까 이 기준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서는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에서 지지를 받을 것을 하락 추세의 67.8%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정도 약 3,470 선 정도 됩니다. 수직 낙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어, 기준선 상승 추세 기준선인 피보나시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안아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어, 이 부분까지 3,470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추세선. 어, 추세선 관점의 1봉 차트고요. 아까 피보나시펜 추세선이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은 그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형성된 이, 이런 단기 상승추세선을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은 어, 지지선은 3680선, 약 3690선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지난 하방에서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던 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지지선, 강한 지지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더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관점으로는 빠르게 다시 회귀하는지 또는 하방으로 내려온다면은 3,688 약 3,690선 지지를 하는지 이 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1 0봉 차트입니다. 자, 현재 이 빨간색의 어 중기 2평선, 약 30일 2평선이고요 이 부분에 어제 하방의 움직임을 지지를 받고 어, 현재 지, 다시 지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 어, 요 지지선 역할을 했던 빨간색의 30일 2평선을 보면은 과거 2월 8일부터 시작한 이 상승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지지 역할을 해줬던 네,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지지 역할을 약 3번 정도 해줬고요 이번에도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 상방에 예,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지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시적 이탈까지는 뭐 가능해요 하지만 내일이나 내일모레 캔들이 여기를 쭉쭉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2월 8일부터 시작한 상승추세는 깨졌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이 선, 이 32평선 이탈했으면은, 일단은 웬만하면은, 어, 물량 청산하시고, 다음, 어, 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관점의 110차트고요 이런 패널트 패턴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 패턴 진행 중이고 목표가는 약3 6 2 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하단 부분 이탈 여부도 주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평균선의 1 1 0이 3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혹은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이 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이었구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